우리 동네에 트랩이 들어오니까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우리 동네에 시청이 이전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우리 동네에 공항 이전이 되고 신도시가 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이 때까지 10년 20년 있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되었을 때퍼트 팔고 나와야 되죠. 그래야 손에 돈을 쥐어야 그게 돈을 버는 겁니다. 정권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이 결국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하게 전화가 오셔서 물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아파트를 구입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또 어떤 데는 평균적으로 지금 구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지 많이 헷갈린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헷갈릴 게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구매를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판매를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뉴스나 TV를 봐도 뭐 정치도 진영의 논리에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 뉴스를 봐도 인터넷 기사를 봐도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기사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괜찮다는 얘기로 호도를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구매는 뭐 이러다 경기 악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듣는 게 많습니다 중립 입장에서 근데 중립 입장에서도 사실 따져보면은 뭐너메일처럼 대강대강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 뭐 현금청산을 받아야 될 분들 아파트 아파트를 받아야 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은 재개발이 뭐 싫은 사람분들 뭐 다양하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 분양권으로 돈을 받았는, 벌었는 분들은 뭐그 시절이 좋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어떤 정권이 좋다고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미친듯이 상승해서 아파트를 구입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그지전에 정권이 또 나빴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개인적인 이익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뭐 저조차도 아파트의 폭락농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모든 것들이 이래 보면 작년부터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 근데 저는 객관적인 것과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얘기도 100% 다 맞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 따져보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도 뭐 아파트가 괜찮다 아니면 뭐 부동산이 괜찮아지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 2007년도 나 2009년도 2009년도를 보게 되면 그때 금리가 뭐 5에서 한 8% 까지 금리가 올라갔었습니다 금리가 5에서 8% 까지 올라갔었고 그때 미분양이 2만 가구가 넘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1만 가구 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예전 아파트 분양 거래 되는 거래되는 금액들은 3억대에서 뭐 비싸봐야 5억대 였습니다 근데 지금 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5억에서 10억 가까이 거래가 되는 뭐 분양되는 금액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 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아파트 분양하는 가격과 현재 분양하는 가격 그리고 그때 아파트 거래되는 뭐 시세와 현재 아파트 거래되는 시세 모든 것을 반영을 해봤을 때는 향후 내년 내후년까지는 많이 힘들 것이다. 근데 뭐 전화가 오신 분들 중에서 유튜브를 봤는데 뭐 수송구는 괜찮아질 것이다. 뭐 수송구는 금매물을 구입해도 지금도 괜찮다. 자 어차피 채소가게 에 채소를 파는 사람들은 지금 이 채소가 괜찮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뭐 채소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급해서 식당에 쓰려면 그 채소를 구입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급하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그냥 먹어야 될 채소라면 굳이 비쌀 때 구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 현재 시기에서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마지막 최종 종착지죠. 그렇지 않고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적손의 손해, 손해가 될수 있다 제 합리적인 판단은 무조건 지금 현재 아파트는 뭐 수성구든 남구든 달수구를 떠나서 무조건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의 시절에 미분양 아파트가 나왔을 때 수성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 미분양이 나왔었고 중구도 마찬가지 달수구도 미분양이 나왔을 때 가격들은 평균적으로 3억대 였습니다 평균적으로 3억대의 아파트나 비싸봐야 뭐 4억대 아파트 뭐 그렇게 미분양이 나와서 지금 현재는 그 아파트들이 지금 8억에서 10억까지 가까이 올랐죠. 8억에서 10억까지. 뭐 두산이브 같은 경우는 뭐 12,3억까지 가격이 올랐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가격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그 유튜브의 뭐 신뢰도 와그 유튜브가 뭐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아무리 저렴하게 나왔다고 얘기해도 안 사는 분들은 죽어도 안 사죠 모인 그 본인들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 이래해라 저래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더라고 항상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수성구고 남구고 뭐 중구고 달수구고 할거 없이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저기도 아파트가 있고 저기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던지 놓는지는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 1억이든 이억이든 그렇게 구입을 해야 향후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으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 못 벌어도 본전치기는 한다. 저는 그래 생각 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그리고 예전에 2007년, 8년도에 부동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시절에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저 또한 이 모든 것들의 얘기들이 맞다고 얘기 드릴 수도 없고 무조건 저만 믿고 따라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뭐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의 생각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혼합해서 얘기를 드리고 뭐 사실 뭐 이런 내용들도 뭐 따로 뭐 대본을 만들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따로 뭐 준비한 대본도 없고 항상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퀄리티가 깔끔하게 영상은 나오지가 않는데요 뭐, 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어,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은 기본적으로 대구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기본적으로 뭐, 4억에서 기본적으로 뭐, 한 10억 정도, 다양하게 된다면, 10억대에 7, 8억대는 수승구가 될 것이고, 4억, 5억, 6억 정도는 뭐, 수승구, 남, 수승구를 제외한 나머지, 남구, 달, 서구, 뭐, 중구,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1억을 벌고 5천을 벌려면 밖에서 돈을 벌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가 만발이 빠집니다 그렇게 돈 벌기가 힘든 시기고 이 지금 같은 경우 경기 악화 때문에 더욱 더 있는 돈도 안 까먹으면 천만다행 이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안되고 있고 모든 분위기가 아파트 하락이다 경기 악화다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중구를 떠나서 뭐 만촌동을 떠나서 지금 현재는 제 생각을 물어보시면 아파트 구입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도 또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거주 위주로 거래가 많이 좀 이루어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실거래 위주보다는 분양을 받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투기 세력이죠. 투기 세력. 대구에 있는 분들도 투기를 했고 갭 투자를 했고 대부분 아파트에 대해서는 투기와 갭 투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손을 다 놓게 되면 예전하고는 틀리죠. 2007, 2008년하고는 틀리게 급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또 한번 뭐 비교를 해 본다면 금리가 지금 그때와 지금이 비슷하고 아파트 가격은 지금 그때하고 지금은 두배 차이고 그리고 아파트 수요 자체와 입주 자체가 그때 물량과 지금은 세배네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를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은 판단은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고, 머리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건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또 저건 것 같고, 또저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아서 댓글이 저렇게 달리니까 또 저거는 또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전체적인 분위기와 동향은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또수승군는 오른다니까 또 혹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판단이 명확하게 지금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생각과 판단이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하지만은 물론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은 대부분 객관적인 것과 예전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실제 부동산을 했었고 그리고 뒤로 나오는 매물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자체의 건설업체들이 힘들다 보니까 대물로 나오는 매물들도 엄청나게 저렴하게 거래를 했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 이제 1만 가구가 넘었다고 얘기하지만 1만 가구는 훨씬 더 넘은 것 같고요. 물론 뭐, 인터넷 상에서 1만 가구, 사실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은 통상 제 영상을 오래 본 분들이 전화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구독자가 늘다 보니까, 새롭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유튜브와 또 비교를 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정확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보는 것이고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또 궁금하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현장에 그만큼 뛰어다닌다고 또 눈에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봐도 저걸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뭐 현장이 뭐 건설사가 뭐 부도가 난다. 현장이 스독돼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공사 현장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곳을 몇 군데 봤습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재개발 때문에 당연하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긴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전화상으로 짧고 간단하게는 제가 항상 뭐 얘기를 해드리는 편인데 명확하게 판단이 지금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강남이고 나발이고, 뭐 수성구고 나발이고, 지금은 다 하락 추세입니다. 분위기가 하락 추세고, 결국은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아파트 물량이 너무 많다. 뭐 수성구 만촌등이든, 뭐 지금 여기 뭐 달수구에, 뭐 죽전 내거리에 아파트든, 그리고 옛날에 뭐중구의 아파트든 다 예전에 미분양이 났었고요. 나서 예전에 할인 분양을 다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시기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시절보다 더 악화되지 않을, 거,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팔아야 될 사람과 뭐 사야 될 사람 그 차이라고 봅니다. 예,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팔아야 될 사람들이 많죠. 팔아야 될 사람들, 여는 구매를 해야 될 사람들. A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중간에서 이것도 빼먹을 수 있고 저것도 빼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나도 이 중점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가 있다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뭐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평생 아파트에 살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볼 필요도 없어요 내리든올리든올라가든 언젠가는 다시 내려갔다가 언젠가는 다시 올라갔다 반복하죠 그런 주기가 7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얼마든지 주기는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아파트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과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 그리고 벌었던 분들, 벌고 싶은 분들은 이런 영상이나 내용들을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자기 퀄리티를 자기가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장기간 보고 실수요를 수요를 하면서 소유를 하면서 기다리는 분들 그리고 구매를 해서 장기간 가야 될 분들이 많으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제 입장에서 묻는다면 뭐 만촌동 이든 수성구 든 간에 그거는 뭐 자녀 학군 때문에 간다면 은 지금에서 계속 이렇게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고 아파트가 하락한다면 어차피 전세도 남아 돌 것입니다. 나중에는. 지금 현재도 전세가 안 나가고 있는 게 태반이고요. 그렇게되면에즐거도 6, 7년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내가 학군때문에 수승구 만촌동을 가야 된다. 수승구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시면 돼요. 전세로 가서 뭐한 2, 3년 살거나 아니면 월세로 또 2, 3년 살면 적어도 뭐한 달에 200만원이 나가든 뭐 200만원 잡아도 100몇 뭐 십만원 잡아도 뭐 1년이면 천몇백만원 그렇게 해서 2 3년은 살아도 1 2억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1 2억 손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 한다면 그만큼 노력을 또 해야 되고요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냥 내가 여유가 된다면 그냥 뭐 지금도 많이 내렸네 더안 내릴 것 같다 그냥 사고 싶으면 사시면 돼요 뭐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뭐 저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뉴스 하나하나를 올려도 조회수가 올라가는게 그런 뉴스를 다 본다는 거죠 저도 그런 뉴스 뭐 제가 떠들기 싫어서 뉴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바는 얘기는 해 드리지만은 뉴스 하나하나 까지도 챙겨서 보시라고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유스를다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밑에 어떤 댓글에는 뭐 여기는 유튜브 채널에는 뭐 뉴스 이런 거나 띡띡 올려주냐. 띡띡 올려주고 이러면 귀찮으면 안 보면 되고 안 들으면 돼요. 뭐그 밑에 자꾸 손가락 아프게 댓글 달 필요도 없고. 어, 나름대로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생각이 다 틀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틀리고 부동산과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과 또 전혀 안 해보신 분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항상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보시고 자기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색깔론, 진영의 논리, 뭐이등이등 이등 이런 것으로 뭐 판단을 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거래가 안된다 안된다 해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든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방송을 하는 거지 봉사하려고 방송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아서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 마찬가지 설명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렸다. 이 아파트는 괜찮다. 아파트를 팔아야 될 사람과 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100% 다 인정을 받으면서 영상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본인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된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다른 채널의 유튜브를 보시고 지금 뭐 가격이 괜찮다 구입을 하셔도 괜찮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구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면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기다리시면 되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고 일단 내가 편하게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뭐 아파트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못하고 떠나서 1억을 손해볼 수 있고 2억을 손해볼 수 있고 1억을 2억을 볼수 있고 2억을 이, 2억을 볼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돈을 벌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손해를 덜 보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